동사의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을 먼저 통해서 그 어기라든가 어간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 동사가 있다 리 그래 보다 또는 뭐 먹다 이게 있을 때 보니, 보고, 또는 먹다 라는 단어에서 먹니, 먹고, 먹어서, 먹으니 뭐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보라고 하는 거요거 먹에서는 먹다 라는 거에서 먹이라고 하는 거 이두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어, 동사는 주로 이렇게 이렇게 변해서 쓰여진다 할때 그거를 동사는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활용 동사의 활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오는 어미에가 어떻게 붙는 전미사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격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동사를 활용 동사가 활용할 때에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기 또는 어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기라고 할 때는 그 단어를 형성하는 데 근간을 이루는 요소고 어떤 그렇다 해서 기틀이 되는 것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어간이라고 했을 때는 그 활용어가 활용할 때 동사 활용을 할때 변하지 않는 부분 중에서 이것이 마치 그것이 줄기, 가는 이렇게 가지 줄기가 아니라 그 나무의 몸통 같은 그런 굵은 그 줄기다 할때 어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간이나 어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해, 그를 이해를 하고 나면 은어 지금 이것이 훨씬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볼게요. 버워띠 같은 경우에 루트가 부입니다. 그게 일류 동사이기 때문에 첨간어, 어가 붙어서 어기나 어간이 버워가 됐어요. 거기에다가 3인칭, 이거는 3인칭 현재형이죠. 단수이고요. 띠가 붙는 거죠. 그래서 버워 같은 경우에는 버워 더하기 이제 1인칭 같은 경우는 미잖아요. 동사가 2인칭인 게 같으면 시, 3인칭 띠. 그 다음에 복수 같은 경우는 에뭐그 다음에 터음띠 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버 장음이 일어납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머일 때 미와 뭐일때 그래서 여기가 장음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와미, 버와머, 버워시, 버워터, 버워티, 버원티 이렇게 되죠. 다른 거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해서 금방 아실 거예요. 말하다라는 거 워드에서 왔어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미, 머, 시, 터, 띠, 안 띠만 붙이면 워다, 미, 워다, 오다, 머, 워다시, 워다, 오다, 터, 워다, 띠, 워단, 띠 이렇게 되죠. 또 여기가 주의해야 될것 하나가 아까 우리가 부가 그렇듯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음 감이지만은 그냥 감이지만 루트가 어간이나 어기로 변할 때에는 가차가 돼요 가차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붙이느냐 하는 것은 어, 아주 심플이죠. 가차 미 가차 머 뭐, 가차 시 가차 터 가차 띠 가찬 띠 그러죠. 우리가 삼기할때부땅 살아난 가차 미할때 바로 이 부분이죠. 가차 미 저는 부처님께 귀하여 갑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가다라는 뜻이 들어가죠. 가다. 저 의지처로 부처님께로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참이라는 단어.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은 이거를 공부했으니까 다음은 명령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빨리에. 빨리에 있어서 명령법은 말하는 자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이렇게 시킨다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주로 명령법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뭐 하라 라는 의미고, 그런데, 어, 1인칭인 경우에는요, 자기한테 명령을 한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1인칭인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지를 표명할 때 주로 써요. 의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발언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자기 자신한테 권유할 때에요. 발언과 같은 것들요. 자기 의지의 표명일 때 주로 1인칭은 명령법을 쓰는데 그 외에 주로 가장 많이 쓰는 2인칭이나 3인칭에는 물론 뭔가를 명령하고 요구할 때 주로 쓰죠.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명령법에서 명령법이라고 해서 다 명령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딱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기원 이렇게 이렇게 되어지다할 때도 기원을 뜻할 때도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부탁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기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거나 또는 아주 행복할 때도 이렇게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런 것들은 어 이거 어째서 명령법일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예문이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령법에 사용되는 그 어미들은 동사에다가 어근에다가 그 다음에 첨가어가 들어가는 그 간에다가 한 덩어리에다가. 미마 넌 히타 두안뚜 이렇게 하시면 돼요자 이거를 아주 알기 쉽게 제가 그 마치 학원 강사 처럼 어,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라 이런 표현을 가끔 하는데요 미마 넌 히타 두안뚜 이렇게요 미마 넌 히타 두안뚜 여기 이 위에 같은 거 우리 조금 전에 봤을지 아히 라는 부분이 물론 여기 있죠 아히 그러나 히 하고 아이 하고는 거의 같은 게 어, 장음이 일어나는 경우만 이렇게 있으니까 짧은 거를 그래서 여기는 그냥 어히 하나만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미 똑같죠 현재형과 마 똑같죠 2인칭만 이렇게 단수와 3인칭 이게 특별하게 달립니다 그래서 넌이라고 표현한 요것은 어, 뒤에 그 어미가 전혀 붙지 않은 형태를 말해요. 음. 자, 그러면 한번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예문인가? 우리가 아까 그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 부처님의 어, 사그사바아사우스다의그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월티 도시의 제타 숲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사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비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 수나 터 사두 깡만나시 까로 터 이렇게요 즉 이렇게 어, 내가 이러, 이러이러한 말을 하려고 한다. 뭐를 말하고 있냐면 탐진치에서 비롯된 마음의 독을 만드는 아사와 아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거 아사와를 어떻게 끊느냐 라는 거죠. 문법이 지금 위주가 아니라 이 마음의 독을 만드는 아사와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라는 법문을 내가 하려고 하니 땅수나어 그것을 잘 들으라 할때땅수나어 그것을 들으라 할 때요. 그래서 땅, 수나터. 수나터하고 만오시 까로터에서까로터라는두 동사가 바로 명령법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명령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세한 것을 한번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나터라든가 또는 까로터라든가 수나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의 원형이 뭐냐 하면요 이제 요 부분에다 좀써 볼게요 루트가 수예요수 수에서 왔는데 아까와는 좀 다르게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 일류 동사만 공부했었는데 사류동사 에서는 이제 이 루트 에다가 그나가 첨가가 나가 들어가요 나 특히나 여기 밑에 점 있는 나가 들어가는데요 나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수나 이가 되죠. 이게 들으라. 이건 들으라가 아니고 현재형이니까 그는 듣는다 해서 듣다라는 동사예요. 물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어서 수노띠라고도 하지만 우선 수나띠 이걸 통해서 명령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법 공식에다가 넣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동사의 원형에 수, 동사의 원형에 첨가어 너가 들어갔죠. 그다음에 어미 띠 이해되시죠? 요세 개가 들어가서 동사를 형성했습니다. 명령법의 어미가 붙어질 때는 어떻게 변하는가 보면은 현재형이로 하면은 수나미, 수나머, 수나시, 수나터, 수나띠, 수난띠 이렇게 되지만 명령형일 때는 이제 요 표에 맞춰서 하면은 지금 1인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수나미 요거랑 같죠에더근 여기가 m 이 있다고 해서 앞에 장음을 해주세요 했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안해도 돼요 그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수나미 그 다음에 수나모 똑같이 요 수나모 그 다음에 넌 히타 그렇죠 넌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요 그냥 수나 명령인 거죠 들어 이렇게 되죠 수나 그 다음에 히 같은 경우에는 수나 히 수나 히 수나 터 지금 우리가 했던 거예요 수나 터 너희들 들어라 그죠 그 다음에 뚜안뚜 같은 경우에는 순하뚜 순한 뚜 이렇게 되죠 명령법 그러면 우리가 마나시 까로 터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까로 터 같은 경우에는 그 까로 띠 에서 이제 루트 가요 어근 이죠 어근 꺼를 에서왔어요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첨가 너가 A가 붙어서 까라가 되겠죠. 근데 여기 까라가 됐으면, 음, 이제 되게 좋겠는데, 까라가 되는 경우는 한 것에만, 원형으로만 쓰일 때만 그러고요. 보통은 까로가 됩니다. 그래서 까로미, 까로머, 까라. 이게 바저, 바, 바로 여기에서 쓰이죠. 까라. 이게 넌이 이 부분이었을 때요. 어디다 여기. 그죠? 까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까로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까로터 까로뚜 까롬뚜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결국에는 알아놓셔야 으 까라 이렇게 되는 걸 아시고요. 그다음에 변할 때어 이제 옵션을 이렇게 까로가 돼서 이게 까로로가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까로미, 까로머, 까로 까로히, 까로. 까로 까로터, 마나시 까로터 이랬어요 까로두, 까론두 이렇게 해서 명령법을 전부 완전 학습을 하셔서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